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강구할 것은 이 가정에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입시를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마음의 조급함이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때 지금의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기도한 만큼 공부하고 언제나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이 과정 중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준비하고 목표하는 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값진 믿음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마음을 다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관계로 서로 의지하며 이 시기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가족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알수 없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입시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나 입시생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믿음보다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온 가족이 될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크신 그 뜻을 베풀어 주시고 그뜻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